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음. 중년고민연구소. 잠깐. 이렇게. 잠깐만. 네. 잠깐. 음. 그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음. 아주 좋은, 네, 네. 사실, 네. 그 좋은 정보가 될 텐데, 사실, 알고 보면. 네. 잠을 못 자는 분. 네. 그 불면증이라고 했죠. 불면증, 네. 수면증. 예 드셔야 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음. 사실 잠을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하루에 평균 두세 네. 시간 여성분인 중년 네. 네. 여성인데 네. 하루에 두세 시간을 잠을 잔다 잔다 네. 하니 네. 얼마나 낮에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수면 장애 음. 특히 이제 불면증은 이제 두 가지 크게 음. 나눌 수 있는데요. 입면장애즉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 네. 그 다음에 중간에 깨는 중간각성 그래서 잠이 들기가 힘든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하고 호르몬의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자꾸 깨는 사람들은 이 호흡과 연관성이 많고요 아, 목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거보다는 중간에 자꾸 깨는 사람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가 음. 훨씬 더 저희들은, 어 그게 더 특화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이제 생각이 많거나, 음. 화가 많거나, 어, 낮에 뭐 특별한, 특한 아, 일이 있었거나, 뭔가 고민이 많은 어, 경우에 음.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 뇌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잠을 자기 전에 쉬어야 되는데, 얘가 쉬지 못하는데. 뇌로 거니까? 가는 음. 혈액이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음. 혈액이 뇌로 음. 가서 뇌가 그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음. 거죠. 그러면은 잠들기가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수면제로 강제로 이렇게 이 긴장을 완화시켜버리는 거는 음. 한두 번이죠. 음. 그거를 만성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약물 의존성, 음. 불면증 때문에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서. 음. 심하지 않은 사람들 음.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운동 발끝 부딪치기라고 는 너무 음. 평범한 운동이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발끝 부딪치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어? 잠이 안 된다 생각을 음. 내려야 되는데 잘안 되잖아요 생각 안 해야지 잘안 되는데 발끝부딪치기를 거기에 집중하니다그러면 음, 네.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생각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더불어 혈액도 아래로 내려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신적 물리적인 뇌에서 음. 어, 생각을 내리고 혈액을 내려서 뇌가 좀, 아, 이제 자야 될시간입니다 하고 음. 이제 하는 게 의외로 효과가 쉬운 꿀팁인 아.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 꿀, 꿀팁이 네. 너무 쉽게 나와서 아, 그런가요? 네.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아, 예, 잘들어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음. 하나가 이제 그 음. 호흡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호흡을 잘 보면요, 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음. 나이가 들면서 호흡이 위로 뜬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숨을 쉬면 가슴이 가슴으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게 깊은 호흡이 안 되면 음. 굉장히 몸이 불안해집니다. 음.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 아래로 내려야 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음. 음. 단전 호흡을 너무 사실 어렵게 음. 얘기들을 해요. 잠깐 해보세요. 네. 단전 호흡. 단전 호흡의 핵심이 음. 뭐냐면은 폐를 충분하게 활용하자거든요. 음. 숨을 충분하게 이폐 끝까지 내려보내는 차원에서 숨을 더 아래로 내리면 호흡이 여기까지 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참심하이 씨발, 뭐, 배꼽 아래 여기만 하고 숨은 여기서 머물고 이것만 음. 하고서 배만 움직인단 말이죠. 음. 본질은 폐를 끝까지 활용하자, 폐 전체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측면을 볼때배아니고요폐거든폐 폐를 팽창을 시키는 것 충분하게 공기를 아, 복식호흡과는 좀 다름이. 그그 그러니까 호흡의 근본적인 음. 이유가 우리가 그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을 내뱉는 가장 음. 근본이잖아요. 음. 그럴 때 나의 폐가, 음. 어, 보통 가슴 호흡을 하면 폐가 여기까지 오다가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고. 나가고 네. 근데 그거를 쭉 들이시면, 아,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 더 밑으로 쭉 내려줘야 돼. 아. 거기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아, 배꼽 아래로. 네. 그래서 아. 그거를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해보면은 훨씬 이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산소포화도를 재보면요. 99%, 100%까지 올라가요체내에 근데 보통 가슴 호흡을 하면 그냥 95%, 94%, 93%, 요 정도거든요. 근데 충분한 폐업을 하면은 정말 그, 마땅. 음. 음. 맞다. 전문가죠. <웃음> <웃음> 저희가 <웃음> 우리 소선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가끔 제가 활용하는 네. 방법인데 저도 이렇게 잠을 잘려고 하면 네. 어떤 때는 머릿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해서 빨리 수면이 안 들어가요. 음.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생각을 내리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또 호흡까지 같이 그렇죠. 관련이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량이 빨라, 몇 박수가. 그렇죠. 그럴 때 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숨을 크게, 깊게 들이쉬고 그를 길게 내뱉었어요. 네. 네. 음. 길게 내뱉는 방법으로 이렇게 몇번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은 무엇인가, 그 팽창된 것들이 음. 이렇게 쫙 풍은 바람밭네네었죠화사고 네.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네. 잠을 잘수 있었던 것. 음. 그래서 단전으로 약간은 조금만 시간만 됩니다네 맞습니다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발발 밑으로 음.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혈액을 내려주고 음. 그다음에 생각을 이 발끝 부딪치기라고 하는 음. 어, 단순한 거잖아요 음. 하나 둘셋인데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발끝이라면 여기 발등 아니 아니 발 뒤꿈치 발끝 부딪치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쭉 하다 보면 뭐 이제 막 땀나고 할 때까지 하면은 방해를 받으니까 천천히 응. 원래는 이거를 빨리빨리 해서 이 하체 운동을 하는 거를 쓰거든요? 응. 아하 근데 그거를 수면적으로할 때는 좀 천천히 하면서 생각을 내리는 거 응. 더불어 혈액 내리는 거요 응. 정도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아래로 내려주니까 음. 그러니까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뇌가 복잡하니까 뇌를 좀 단순화시키고 혈액이 많이 가는 것을 좀 내려주자. 라고 음. 하는 원리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한 팁이지만 네. 활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네. 고통스럽고 힘들게 아. 어렵게 버거운 네. 잠을 네, 자려고 노력할 텐데 음. 네 좋습니다. 아, 일단 잠깐 쉬고요. 2부에서 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수면건강 연구를 하시게 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좀 세련되지 않나요뭐 <웃음>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